내려가는데가 있습니다.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상가가 나와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엄청나게 사람 많네요. 제가 그때도 말했는데 환전하려면 여기서 하라고 했죠? 에스컬레이터 바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다 환전하는 곳이에요. 조금 더 환율이 좋더라고요 만약에 돈을 조금 가져왔다고 하면 이쪽 오셔가지고 환전을 좀 하고 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중국 스멜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로얄티 있잖아요. 여기도 맛있어요. 여기도 유명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따로 있죠. 역시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줄이 제일 기네요. 짜코 퍼퍼! 퍼퍼! 퍼퍼! 퍼퍼! 퍼퍼! 퍼퍼! 퍼0 0 0 <웃음> 중국 애들은 진짜 편하게 계산해요 웨이신 있잖아요 위챗 위챗으로 바로 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 봐봐요 자 계산된 거예요 핸드폰 위챗 저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계산돼요 거기서 보면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킨 거요거 밀크티 삼명제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엄청 커요 이거 이게 우리나라돈 2천원 밖에 안 합니다 가득 차있고 양 봐봐 양 진짜 대륙 스타일 일단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중동 13원이에요 13원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 마카오에는 이거 사 먹으려고 하면 13원이 아니라 한 35원? 이그 정도는 해야 돼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비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싸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먼저 할 일은 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덥스룩해서 사람들이 머리 좀 자르래요 근데 사실 제가 머리를 정말 이렇게 계속 길렀던 이유가 마카오는 머리 자르는데 너무 비싸요 믿을지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격이 남성 머리 자르는데 가격이 한 3만원? 와 진짜 레알 3만원에서 4만원 하는데도 있고 머리살을 엄두를 잘못 내겠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왔는데 근데 여기서 스타일을 내면 안 돼요 그냥 뒤만 줄여야 돼요 여기서 스타일 내려다가는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스타일 한번 내려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뭐랄까 이렇게 안전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어, 여기 뒤에 가요? 어딱 저녁 스타일 마카오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머리 떳는데 40원 40원이면 우리나라 6,500원 정도 걸걸 <wir vastly lava heartless> 바닥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yeah. 네 어, 이번에는 그래도 길이만 좀줄인 거는 서지 전부보다는 훨씬 낫네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괜찮나요 어때? 이제 구독자가 왔다고 해서 중국 친구들을 같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려고요 하고 그 중국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만났어요. Yeah. 한 분만 해주있어요 우선 먼저 한국 사람부터. Yeah. 한국 사람. <웃음> 치나나와 노래 맞 노래 다하고아 지금 마이크 사러 가려고요 사실 벨트도 필요한데 마이크하고 벨트 내 얘기 어디까지 했어 다인도 아아유튜버 하는 거? 몇살 같아요? 네? <목소리> <에? 목소리> 몇살 같아요? 30. 말했요요말하 30. 되지. 30. 30. 30. 30. 말0 30. 30. 30. 30. 30. 30. 30. 30. 이0 30. 30. 30. 30. 30. 이0 30. 30. 30. 30. 0 30. 30. 30. 3가 중국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깎나 보 <목소리> 本地人得方法那不그래요其实我也比较会砍这的但是今天看你们的努力哦这里马赛这里很可但是我拿这个有点怪怪吧 나뭐 이런 거 좋아하니? 어어, 어 저거 난 어어, 어어, 어어, 어 어어, 어어, 어어 啊1 4 4 5元이면韩国的带来2 1 0 0 0看吧中国人 那是140元吗 对可以那边今是1 0 0 没有这个好吗我的声音又比较大时间又好没价你说最低 130元 1 3 0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뭐야? 이러면 안 돼. <웃음> 10분밖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 비교 <웃음> 해보고 비교 오케이 비교. 솔직히 말해요. 한국 사람이죠?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이에요. <웃음> 조선어도 아니고요. 예 네. 완전 한국 사람? 아 완전 중국 사람? 아아 이120벌수 있나? 그래도 마이크 샀다. 엄청 사고 싶었던 마이크 샀어요. 지금 KTV 가고있어요 노래방, 노래방. 어,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한국어에 배운 적이 없어요? 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대학교 간 후에 배웠어요 요즘은 토픽 시험 준비 중이 한국어 토픽 음. 대단하다 진짜 딴 데로 가야 될것같아 <웃음> 출판업 아 맞아 저 취업 출판 봐 시야채 짤날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약해야 된대요 사람 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웃음>